하나, 하나, 둘, 셋. 빡 네. 박수. 네, 남이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남이 네네네. 카메라네남 씨. 남이 준비됐습니다. 스트 씨,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네박수다 아, 아, 박수남 네. 한 해줄게 박수남 한번 해줄게 박수남 한번줄게 아니 그냥 쳐서요 이 야수 좀 맞춰 오케이 네, 박수겠습니다 하나 둘셋박수나박을게박수나 박수남 너 이제 고유 박수남네수남으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응? 하나 둘셋박수나 박수남 씨아예 수남 씨 지금 박남이치겠습니 수남이 시겠습니다. 시2 셋. 군함 씨. 군함이 네. <웃음> 아, 네. <다운. 웃음> 넷다. 아, 아, 군함으로 아니야. 엔드 칠게요. 엔드 박수. 아,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야 수나 씨, 지금 치고 있는 데에. 자, 아, 2 아, <웃음> <하나, 둘>, 셋. 자, <웃음> 연스럽게요 아, 네, <웃음> <웃음> <하나>, 습니다. <웃음> <하나, 웃음> 하나 둘, 박수. 네. 하나, 둘, 셋, 박수 <웃음> 아, 아, 하나, 둘, 하겠습니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우리들의 스나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둘, 셋, 아, 수 마지막 나 둘, 스 하나, 둘, 셋, 하나, 아, 하나, 둘, 셋, 박나 둘, 나나 <웃음> 마지막 슬레이트, 수나미 마지막 슬레이트. 힘차게. 수나미 예, 예. 마지막 가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